응급실 먹어볼까 오랜만에 사막 맛을 시켜서 중국 면은 떡치즈 주먹밥은 꼭 먹어봐야 돼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홍! 안녕하세요 호선님입니다 오늘은 짠! 오랜만에 응급실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도 같이 시켰고 주먹밥도 시켰고 치즈 추가 하나 했습니다. 저희 동네는 치즈를 하나밖에 추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율량점 사장님, 저도 치즈 세개 추가해서 먹고 싶습니다. <웃음> 자, 치즈를 부어 보시죠. 부어 보겠습니다. 아 참, 사막 맛입니다. 조금면 어떡하지? 와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매워요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 없는 두 개의 감정이 공존하는 치즈는 뭐여 도대체? 뭔 치즈요? 그냥 모짜렐라 아니에요? 되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이 있는 이상한 치즈네. <웃음> 스 짠. 먹자 봐. 근데 또 얘는 국물에 찍어 먹어야 그게 맛있는 거. 와. Wow. 와 쿨패스 짠 아. 그래서 진짜 매운데 맛있어요 그래갖고 막 저도 사실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먹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이 매운 그게 안 없어지는데 아무튼 맛있고 행복합니다 <웃음> 하...